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몬스터 어, 짐 광화문 스튜디오 입니다 오늘 그 rfb 프로 어, 김준호 마스터의 어, 라이브 방송 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또 웹상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많은 소통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답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커뮤니티 부분에 올라온 그 질문을 좀 한두 개 정도 어 선택해서 그래서 답변 드리고 이제 진행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게 덤벨 숄더 프레스 질문 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앉아서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때 손바닥이 이렇게 정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내전 시킨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그골프 엘포가 있어서 어, 팔꿈치가 아프다. 그래서 이런 손바닥을 45도 정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중립 상태로 어,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면 뭐 괜찮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뭐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덤벨을 이용한 어깨 훈련의 아, 프레스 동작을 살펴보면 그 고전적인 어깨 훈련의 바벨 프레스 동작을 그대로. 덤벨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덤벨이라고 하는 것 어, 운동기구와 바벨의 운동기구는 같은 프리웨이트 운동기구이지만 이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깨 운동을 하실 때그 바벨 프레스하는 동작과 동일한 손목 모양을 유지하여 덤벨 프레스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뭐이 방법이 뭐 틀렸다고 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팔꿈치에 전달되어 든는 통증을 좀 줄이고 아울러서 견관절 부위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전달하기 위한 손목을 45도 이렇게 중립 상태로 유지해서 진행하는 프레스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꼭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 정도 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3분할 가슴 운동 시에 이제 질문에 관련된 건데, 4분할에서 3분할로 주 6일 운동 해보려고 바꾸었는데요. 가슴 운동을 할때 시간이 되게 부족한 느낌이고, 어깨까지 하려니 힘이 딸려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슴 운동을 하고, 어, 어깨를 측면과 숄더 프레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할때 덤벨 프레스와 후면 삼각근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한다. 과연 이 방법이 좋으냐? 라는 어떤 이런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운동을 할 때는 그 집중적인 자극을 목표 근육에 전달하시는 게좀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 근육 손상을 위해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긍정적 손상은 근육의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해당 목표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게좀더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전, 오후 또는 다른 운동과 그 같은 근육 부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는 이런 방법은 조금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훈련 루틴이 있다면 동일 부위를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날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번 질문 부분에 관련된 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늘보님, 뭐 김준호 센스의 안녕하세요. 늘푸르이, 김준호 선수님, 정유빈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힙업은 무슨 운동이 제일 좋나요? 라고 dgk 님이 질문하셨는데 힙업에 정말 엄청난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 방법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몬스터짐 스튜디오 안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힙업에 요즘 아마 그 많은 그뭐 여성분들도 그렇고요또이 남성분들도 이 대둔근에 자극을 주기 위한 운동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일종의 그 코어 근육의 한 구성 근육이긴 합니다. 뭐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쪽 트렁크 쪽하고 어, 이 요배부 그 허리 뒷부분에 이렇게 국한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어 근육을 살펴보면 엉덩이 근육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그 코어도 중요하지만 즉 복부 주변 그다음에 허리 부위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법들이 있습니다. 뭐, 스쿼트 동작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레그프레스 방법도 해당이 되고요. 뭐, 하체 훈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엉덩이에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플레이트로드 장비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엉덩이에 자극을 줄수 있는 이러한 운동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좀더 해당 목표 근육에 자극을 전달하기도 용이하고 또 아울러서 부상 방지도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힙스러스트라고 하는 이 장비를 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장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가볍게 누워서 그 허리에 벨트를 찹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허리에 맞게 벨트를 조정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양발의 위치는 이게 멀리 놓는 것보다는 좀 자기 엉덩이 쪽으로 좀 가까이 그러니까 무릎 각도가 90도 보다는 조금 더 벤트 될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양발의 간격은 이제 어깨보다 조금 좁게 그리고 힙을 들어서 무게를 내린 후에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쭉 스러스트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보통 추천 그 반복은 아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그 다음에 정점에서 약간 멈췄다가 좀 천천히 내려주고 또 주의할 사항은 이걸 굉장히 많이 내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좀, 그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최대한 위로 올리고 멈췄다가 요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힙스러스트라고 하는 그 운동 방법도 좋은 예가 되고요 이런 힙스러스트 운동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자신의 바디 웨이트를 가지고 이게 진행할 수 있는 런지 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힙스러스트하고 런지를 병행해서 힙스러스트를 하신 후에 런지를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이제 앉았을 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좀 상체를 앞으로 하면서 좀 멈추었다가 밀어주고 이런 식의 약간 이런 동작으로 진행하시면 좀더 힙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장비를 활용한 운동법과 자기 바디웨이트를 이용한 운동법을 좀 병행한 세트 프로그램, 즉 컴파운딩 방법을 이용하셔서 진행하면 좀더 효율성 높은 힙업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 이게 이제 막 동작을 하니까 숨이 차가지고 <웃음> 자, 자 여기 보면 팔에 팔 근육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신 분이있는데요진 박님? 힙스러스트 말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아 힘들어요. <웃음> 자진 박님께서 팔의 측면은 괜찮은데 정면에서 보면 유독 비어 보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이 정면에서 봤을 때이팔 부위가 두꺼워 보이려면 아 이두근의 그 전면 분리 이 부분에 관련된 운동법을 좀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측면은 좋다 근데 정면이 좀 비어 보인다 앞에서 봤을 때 같은데 사실 상완이두라고 하는 근육은 그 견갑골의 상방상 관절강 결절 그리고 오구돌기라고 하는 좀 이렇게 해부학적인 그 기시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이건 어려운 얘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근 바로 아래쪽에서 이두가 이렇게 뽑혀 나오는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 이두근이 굉장히 박력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많이 강조하는 그 이두근의 훈련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클라인 컬이에요 특히, 이제, 인클라인 컬 같은 경우엔, 인클라인 벤치를 활용해서, 자, 인클라인 벤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냐면, 이 정도 각도면 한 50도에서 55도 정도 되겠죠. 덤벨은 한 30파운드 정도? 자 인클라인의 각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뒤로 눕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할 때의 추천 각도는 30에서 35도 되지만 지금 운동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겟머슬이 상완 이두근의 상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 상완 이두근의 바로 어깨, 바로 상완 이두근의 그 기시점 즉 어깨 바로 이 안쪽. 그러니까 이두근의 가장 윗부분이죠. 이 부분을 타겟을 해서, 타겟으로 해서 이 부분의 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운동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이두근의 어깨 부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이두근의 상부가 분리가 되게 되면 전면에서 봤을 때 이두근이 상당히 박력 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운동법을 인클라인 덤벨컬로 소개해 드리면 등을 기댄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 어깨관절에 너무 무리가 오니까 어깨는 앞으로, 고개는 앞으로 하시고 여기서 상완의 외회전을 충분히 유지하고 팔을 조금 더몸 뒤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상태로 쭉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면 아마 상완 이두근의 그 상부 부분에 그 이두근이 이렇게 쭉 스트레칭 되는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전달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컬을 끝까지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지금 반복을 진행합니다. 이런 인클라인 덤벨컬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인클라인 덤벨컬이 어 조금 위험성이 있는 동작이라는 거를 어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등을 인클라인 벤치에 완전히 기댄 상태에서 또 앉아있는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두근의 고립도가 굉장히 높은 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두근 상완 이두근의 고립도가 매우 높고 이두근만을 이용하는 그러한 컬 동작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리한 이두근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두근의 기시점, 즉 어깨 관절에 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너무 무거운 중량 선택하지 마시고 한 15회에서 한 17회 정도 이렇게 반복 가능한 이런 무게를 선택하셔서 진행하는 그런 요령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어느 학교 교수인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양대학교, 어, 사회, 사회교육원, 어, 스포츠레저학과, 어, 지금은 현재 견임교수로 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머컬도 인클라인 안에서 하면 좋은가요? 아니에요. 해머컬은요. 그 가급적이면 그 인클라인 벤치에서 진행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하실 때는 해머 동작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회전 시켜서 이두근의 컬 기능과 회회전 기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해머컬은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스탠딩 상태에서 약간의 무게를 조금 더 이렇게 증 인클라인 덤발 컬보다는 좀 증량시켜서 진행하시는 게좀더 효율성이 높습니다.